얘를 바꿔보자고요. 예, 여기 자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바꾸는. 얘가 지금 PP가 나와 있지만 PP가 나와서 수도문사문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내야 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세 단어로 바꿔야지. 세 단어. 접속사를 그래서 뭘 쓰냐면 너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분명로 따지는 거예요. 오. 근데 의 주어를 빨리 데리고 오세요. 남자야 여자야? 쉬. 그 다음에 여기 시대가 오니 여기 시대는 과거지 하지만 뭐가 나왔니 나오가 나왔지 비록, 비록 디킨스가 모이지만 이즈 컨시도 간주되어지고 있지만 네. 나오 때문에 현재 시대에 서줍니다 네 에밀리인데 남자 어? 에밀리인데 남자예요? 뭐가? 에밀리, 에밀리. 디킨스 에밀리 디킨스 여자예요? 여자요? 아니 뭐라. 에밀리가 이름인데 설마 남자로 에밀리인데 뒤에서 디킨스 저거 성인이가 그러니까. 어. 봐봐. 어. 찾아봐. 그니까, <웃음> 비록 지금은 뭘로? 아, 중요한 신으로 간주되지만. 뭐에? 19세기. 19세기 이미 지난 거잖아요. 그지1 9세기시 지금은 중요한 신으로 간주되지만, 에메리티 킨스는 어땠어?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어, 누구에게? 문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생전에. 어, 생전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뭘껴게 <웃음> 적주동을 끊어놨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 여기 컨시더가 있을 거에요. 공간에 이렇게 어양부행일 때는 뭘 쓴다? 자, 이거 왜 했다? 연습만니라을 이용한 서주용